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이 겨울이나 이 봄에 원피스를 이용해서 입을 수 있는 그 코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저희 영상 중에서 원피스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는 라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겨울이나 이 봄에 원피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봄이나 이 겨울에는 저희가 다른 장소에 갔을 때,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코트를 벗게 되는데요. 원피스를 좀더 다양하고 멋지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. 네첫 번째는 바로 스웨터와의 코디입니다. 저처럼요, 이 원피스 위에 이렇게 스웨터, 두꺼운 스웨터를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죠? 이런 방법도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.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웨터와의 코디입니다 다섯 개의 사진 모두 다 두꺼운 헤비한 스웨터와의 코디로 이 프린트 드레스 컬러에 맞춰서 스웨터 컬러를 선택한 사진들입니다 이네 번째 여성분의 이 스커트 색상에 있는 컬러들을 이용하여 이 다양한 스웨터 색상과 함께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사진의 이옷 색상에 있는 컬러로 신발이나 다른 색상들을 선택하시면 무리가 없고요 이 검정 부츠는 기본적으로 코디하셔도 됩니다. 이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해서 이러한 다양한 스웨터 색상 위에 코트나 패딩 코트의 색상을 잘 맞추셔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스웨터와 머플러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스웨터와 이렇게 머플러로 코디를 했는데요. 이와 마찬가지로 원피스 위에 스웨터를 입으시고 스웨터 위에 이렇게 또한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시면 굉장히 또한 독특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요. 스웨터와 머플러입니다. 이 다양한 사진이 없어서 두 가지 사진만 준비했는데요. 스웨터 위에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는 코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첫 번째 사진은요 톤 인톤 코디로 이 비슷한 채도끼리 맞춰서 코디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영상 중에 옷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두 번째는 프린트 원피스 색상에 맞춰서 블랙 머플러와의 코디입니다 세 번째는 베스트와 머플러와의 코디입니다 저희가 원피스 위에 또한 베스트를 또한 걸쳐서요. 그 위에 또한 머플러를 코디를 하면 그 방법도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또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. 이 베스트를 이용한 코디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. 이첫 번째는 우븐으로 만든 울홈방 롱 베스트와 두 번째는 짧은 기장의 클럽 베스트. 세번째 사진은요 V넥 롱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첫번째 스타일은요 하이넥 모양의 헤비한 롱 드레스에 롱 베이지 베스트와의 코디는 키가 아주 작은 분들한테도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하이넥이라 목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롱 베스트라 역시 키가 커보이는 효과도 줍니다 이 두번째 사진은요 아이보리 원피스의 내추럴 라운드넥 베스트와의 심플한 코디입니다 우아해 보이죠?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진처럼 화이트 셔츠와도 코디하셔도 됩니다 이번 사진들도 드레스와 함께 베스트를 코디한 사진인데요 이두 번째 꽈배기 모양이 들어간 베스트는요 통통하게 보일 수 있어서 마른 분들한테는 잘 어울리는 베스트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번째는 머플러 코디와 벨트와의 코디입니다. 즉 머플러와 벨트인데요. 머플러를 이용한 코디 방법인데요. 이 머플러를 다양한 방법으로 원피스와 코디할 수 있습니다. 첫번째와 두번째는 사선으로 어깨에 걸쳐서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이고요. 세번째는 원피스 위에 자가드 머플러와 코디했는데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벨트와의 코디입니다 저희가 벨트를 이용한 코디도 이번 연도에 빠질 수 없는 코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롱 올리브 그린 스웨터 드레스에 벨트로 포인트를 또한 다크진과도 레어링한 이 시크한 코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도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단 원피스 기장이 너무 길면 투박해 보이니 이 점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올리브그린 리브드 니트 스웨터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 코디 방법입니다. 세번째도 역시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입니다. 다섯번째는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. 이 가디건은요 올해의 또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.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. 이 가디건을 이용한 코디는요 트렌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. 기장은 숏기장이나 중간기장, 롱기장이 있습니다. 여러 브랜드에서 작년부터 다양한 가디건 기장과 핏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이 가디건 위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인데요 이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라이더 자켓과의 코디입니다 라이더 자켓은요. 사실상 영한 분들도 좋아하시고요. 또한 나이가 좀있고좀 세련된 분들은 독특한 분들은 또 라이더 자켓을 좋아합니다. 이 라이더 자켓을 입으실 때는 심플한 원피스에 라이더 블랙 자켓을 딱 입으시면 굉장히 아름답겠죠. 프린트 그 원피스 위에 또한 검정색 라이더 자켓을 입으셔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라이더 자켓과의 코디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드레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커튼 펀칭 드레스와 앵글 부츠와의 코디고요. 두 번째는 세틴 드레스와 스니커즈와의 코디입니다.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. 이 사진으로 비교했을 때 세틴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라이더 자켓과 더 멋지게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사진처럼 이 다양한 프린트로 만든 드레스를 라이더 자켓과 코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사진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라이더 자켓도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다양한 컬러의 라이더 자켓이 있는데요 이 블랙 라이더 자켓이 좀더 터프하고 세련되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여간 다양한 레이더 자켓과의 코디도 염두에 두시고요 세 번째 사진처럼 단색 니트 드레스와도 코디를 해보고요 또한 다섯 번째처럼 이 하이넥 립 스웨터와 케미솔 원피스와의 코디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헤비 블레이저와의 코디입니다. 이 두꺼운 블레이저 안에 원피스를 또한 코디하는 방법인데요, 이거는 기본 스타일이니까 한번 보시면요. 헤비 블레이저와의 코디입니다. 이첫 번째 사진의 이 원피스는 너무 짧지만 이 사진 속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준비를 했습니다. 이 블랙 레더 블레이저에 마아 화이트 드레스와 코디하여 화이트 롱 부츠와 코디하였다면 멋지겠죠? 이 더구나 블랙 선글라스가 아직 추운 날씨에 아주 더 세련되게 느껴집니다. 이러한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두 번째는 그레이 컬러의 언바란스한 플리치 스커트와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의 코디입니다. 이네 번째는 요 굵은 브라운 컬러의 벨트와 클러치백과의 코디입니다. 케미솔 코디입니다. 케미솔과의 코디입니다. 케미솔 원피스의 그룹인데요. 이 다섯 개의 사진은 전부 다 케미솔 원피스를 이용한 다양한 코디 방법입니다. 이첫 번째는요, 블랙 라이더 자켓과 진 부츠와의 레이어링 코디고요. 두 번째는 화이트 셔츠와 그레이 블레이저 위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이고요. 세 번째는 세틴 케미솔 원피스 위에 면 니트와의 코디한 모습이고요. 다섯번째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위에 브이넥 블랙 케미솔과 의 코디하는 방법입니다. 마찬가지로 케미솔 원피스의 다양한 코디 방법입니다. 이 다섯개 의 스타일 방법으로 입으신 후에 그 위에 색상에 맞춰서 코트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레이어링 코디입니다. 레이어링 코디입니다. 이 봄에는 원피스를 레이어링해서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.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첫 번째는 깊게 트임이 있는 맥시 드레스에 아이보리 팬츠와의 코디입니다. 이첫 번째 여성분은 컬러 매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신데요. 이 프린트 맥시 드레스에 들어가 있는 색상 중에 아이보리로 팬츠와 매시백을 선택하였고요. 오렌지로 하일과 안경을 선택해서 코디한 모습입니다. 이두 번째는 감각적인 코디 방법입니다. 두 가지 색상인 파스텔 핑크와 화이트로 코디를 했는데요. 컬러 매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을 두 가지 색상으로 코디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때 가방을 포인트 색상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롱화이트 셔츠와 또한 파스텔 핑크 클럽 스웨터에 파스텔 핑크 팬츠와 하일과의 코디입니다 이 또한 블루 크러치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번째 레이어링 방법도 시크한 코디 방법인데요 역시 화이트 롱 셔츠에 블랙 클럽 탑과 하일 그리고 블랙 선글라스와의 코디입니다 이네 번째 그 여성분도 아주 놀라운 레이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화이트와 블랙과의 코디는 시크하면서도 모던하고 섹시한 코디 방법입니다 이때 라운드 클럽 스웨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골드 체인, 주얼리와도 포인트를 준 모습을 저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. 이 플린트 맥시 드레스와 스트라이프 하이넥 티셔츠와의 코디입니다. 근데 아쉬운 점은 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보다는 좀 심플한 단색 블랙 티셔츠가 좀 복잡해 보이지 않고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이 다양한 원피스 코디 방법 특히 중년분들은 또한 이 원피스 코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코디 방법을 염두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